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직원분들에게 성형은 필수인가요? 병원에서 받으신 게 있다면 만족하시나요? 이건 뭐냐면 환자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질문 음. 우리 사장님 우리 고객님으로 음. 저는 제가 사실 우리 이태희 원장님이 거의 만들어주신 <웃음> <웃음> 저는 눈만 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눈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처음에 느끼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코도 하고 눈코 네. 하고 나니까 저희 치과도 같이 있는 병원이거든요. 맞아 어, 맞아. 저희 음. 치과랑 성형외과 같이 있는 병원이어서 치과 저희 교정과 원장님한테 치아 교정도 받고 눈코입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이마도 이제 또옆 옆모습, 옆라인 비율이 또 중요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언니는 뭐 했어요라는. 이걸 제일 어. 많이 물어보시긴 아, 진짜? 해요 진짜 이게 제일 응. 많이 물어보시고 피부에 대해서 응. 먼저 응. 아, 저 이거 했어요 라고 먼저 환자분들한테 응. 말하면 저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응. 분들이 좀 음. 있어서 근데 실장님 실제적으로 레이저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잖아 그쵸 그런. 저는 근데 좀 관리하는 편이라 <웃음> 관리하스타일이 <웃음> 엄청 하지 엄청. 나는 이렇게 가끔 있어 나하고 상담 나고 이럴 때서운해 환자들한테 나랑 상담하는데 저 밖에 있는 실장 피부 뭐했니 <웃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관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나도, 네, 나도. 이게 뭐 이제 자기한테 맞는 시술과 맞는 수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피부에 좀 옛날에 좀 피부 안 좋았거든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좋다고 음. 듣고 광도 나고 모공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도 피부에 관심도 많았고 성형적으로 관심 이 많았는데 이게 좀더 공감되게 해서 저도 해보고 환자한테 하는 게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좀 많이 그때 그냥 친구들하고 모임이 같이 있잖아 그러면. 주목을 받는데, 음, 그 얘기 그때 우리 약간, 그때 그쵸. 둘이? 네, 그가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가 근무할 때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는지, 음, 저는 제가 페이스라는 원장님이 워낙 이제 서울대 다니시는 원장님이 서울대학교 다니 음. 원장님 원장님이셨잖아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도, 원장님들 저희 병원 이진선장님꼭 수술 받아보라 근데 그 윤곽하는 병원인데도 음. 이진선 원장님께 수술 받아보라 환자분을 보내주실 때아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수술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해서 음. 이런 병원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하지 네, 저는 되게 음. 제 너무 막 영당할 수 없지 않 네, 프라이드가 되게 맞아요. 너무 아지 맞아요. 타지는, 맞아.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에근무할때 보람 느낄 때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으셔서 수술 음. 받으신 분 어, 사실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막속좀 약간 의외로 참 네. 외모로 콤플렉스 인사들이 많아 어, 어, 성격이, 성격이, 어, 진짜 성격이 네. 약간 예민해지시고 음. 좀 약간 우울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밝아지시 그래, 우리가 얼굴만 외모만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니까 어. 마음까지 치료하는 거니요 나는 이거를 심리적인 것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성격적인 변화나 일상 일상에 좀 변화가 좀 생기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사실 되게 보람을 느끼고 사실 저도 어, 수술하면서 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어, 그런 고객님 볼때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음, 나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웃음> 실장님 덕분에 예뻐졌어요? 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부장님 덕분에 너무 네, 예뻐졌어요? 저...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소... 이게 어, 진짜 아,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이 막... 맞아요 보상받는 아, 느낌, 느낌? <웃음> 보상받고 내려간 느낌? 진짜 난그 말이 너무 좋아 실제적으로 수술은 누가 했어? 원장님 하셨거든. 네. 근데 꼭 많이...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음. 어, 맞아. 수술 다 끝나고 나서 부장님 너무 감사해요 부장님 때문에 예뻐졌어요 음. 실장님 덕분에 음. 예뻐졌어요 이 소리가 나는 좋아. 가장 어, 어, 너무 좋아